비밀의 미술관, 스승의 모델을 훔친 앵그르.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루브르 박물관을 대표하는 작품 모나리자 주변에는 유독 나폴레옹을 그린 거대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상스와 인상파 사이 어디쯤에 있는 신고전주의의 거장, 대가. 바로 자클 루이 다비드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작품으로 가서 보면 너무 사실적이어서 무섭게 느껴지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아주 헐딱 벗은 그리고 여자가 가슴과 엉덩이를 살짝 보이며 매혹적인 눈빛으로 관객을 돌아보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화가 프랑스 신고전주의의 거장 장오귀스도미닉 앵그르가 나폴레옹 황제의 여동생인 당시 이탈리아 그 나폴리 왕국의 카롤린의 여왕에게 주문을 받아서 그린 그랑드 오달리스크입니다. 어, 앵그르는 15에서 16세기 그 이탈리아의 위대한 화가 조르조네와 티치아노가 어, 같이 그린 잠자는 비너스의 감명을 받고 어, 이 작품을 그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을 그리게 됐습니다. 어,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의 모델이 나폴레옹의 황제의 아주 중요한 경제적 후원, 후원자였던 젊은 그 후원자의 또 젊은 아내였던 그 레카미의 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 앵그르는 1809년 자신의 선생님인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화를 그릴 때. 뒤에서 어깨너머로 그 레카미의 부인을 그 모습을 스케치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 선생님의 모델을 뒤에서 원래 훔쳐 그린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후에 최종작품에는 옷까지 벗겨서 그린 그런 것입니다. 아, 그런데 그 레카미의 부인 그 작품 자클루이 다비드가 어, 작품을 사실 그,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클루이 다비드의 느린 작업 속도에 불만이 있었던 레카미의 부인이 어, 자신의 초상화를 어, 차클루이 다비드 몰래 어, 그의 제자 중한 명에게 다시 주문을 했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어, 그 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그림 그리는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그 당시 프랑스에서 자크 루이 아, 다비드를 따라갈 만한 그런 고장도 없었을 뿐더러 게다가 나폴레옹 황제를 그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어진화사의 작업을 그런 작업을 다른 화가한테 넘겼다는 건 사실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아, 게다가 그 자크 루이 다비드의 작업이 그 올해 걸렸던 이유도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클루이 다비드 그 스스로 그 작품 그 작업이 만족하지 못해서 다시 그리기를 몇 번을 반복해서 그렸기 때문에 어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어 때문에 어 자클루이 다비드 자신의 제자가 레카미의 부인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잔뜩 나서 그 작업을 중단했고 어, 그리고 작품을 미완성인 상태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버렸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자클로이 다비드의 레카미아 부인 작품은 얼굴만 완성됐고 나머지 배경 등 다른 부분은 칠이 덜된 캔버스 그리고 두문두문 그 흰색 부분이 보이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 그 작품이 어, 오늘의 주인공 장오기스 도미니크 앵그르에게 넘어갔고 그 결과로 어, 그랑 노달리스크가 탄생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작품을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역사화나 그리고 신화의 내용을 그릴 때만 이렇게 가로로 긴 캔버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자클로이 다비드는 한 명은 그냥 개인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어, 특이하게도 가로로 긴 비율을 사용했고요. 어, 그 제자 그 앵그루 역시 레카미의 부인의 초상 그대로 따라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레카미의 부인이 자클로이 다비드에게 넘긴 작품을 그의 제자 그 제자 중에 최고의 실력을 가졌던 장오기스 도미니카 앵그르에게 작업부레를 다시 넘긴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앵그르는 이 작품과 함께 그 나폴리의 잠자는 여인 그리고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를 같이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1815년 나폴리의 잠자는 여인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파손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 몇 년간 고생을 한 나머지 두 작품의 작업비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고생은 진짜 고생대로 하고 돈도 못 받는 그런 앵그르는 대신 이 작품을 1819년 파리 살롱전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드 작품이 평론가들과 관계자들에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론가들이 작품에 담긴 온갖 오류를 다 찾아내서 지적하면서 출품을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어, 이미 사회적으로 유명한 장오비스크 도미닉 앵그르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 그들이 그 평론가들이 지적한 오류란 바로 그 당시 프랑스에서. 미술로만큼은 제일 위대했던 화가 자클로드 다비드에게 배운 제자라는 그 화가가 어떻게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맞지 않게 그림을 그렸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 작품에 있는 그 그랑드 오달리스크의 그 누드 여인을 자세히 직접 따라해보면 더욱 쉽게 알수 있는데요. 아, 그런 이유로 호평을 받고 1819년 살롱전에서 쫓겨났던 앵그르는 아, 어, 이 그래 그랑 오달리스크는 프랑스의 시인이자 또 미술 평론가였던 샤르피에르 보들레르가 어, 엄청나게 관능적인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1855년이 돼서야 다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 그의 작품은 이 그랑 오달리스크는 이후 어, 에드가트가 그리고 파블로 피카소 그리고 지금은 살아있는 신디 셔먼,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현 시대 거장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어, 최근에 미술학자들이 그 연구에 따르면 그리고 또 어, 의학자들도 이 작품을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 따라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의 자세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불가능하고 그 아주 기묘한 이 자세는 어, 앵그르가 그 당시 그렸던 그 모델 레카미의 부인의 정신적인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레카미의 부인과 그리고 그녀의 집안사뿐만 아니라 나폴레옹 황제와의 숨겨진 관계에 대해서 좀 역사를 좀더 공부해 보면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하지만 어, 오늘의 주인공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는 그런 많은 음, 혹평과 또 어, 비난 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스타일로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후는 어, 자클루이 다비드를 이은 그리고 프랑스 사실주의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한 거장 중에 거장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11차시 육조에서 얼어 죽을 뻔한 진정한 모델 리지 시달, 존 에버렛 밀레이